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죠. 금융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1998년 우리가 겪었던 IMF 그 당시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금융사이클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또 짧은 방송 시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당장 망하나요? 은행에서 돈을 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1998년도에 IMF와 만약에 올해 금융위기가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다를까 또 최근에 세계적인 걱정거리 러시아죠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임박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러면 그때 199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신흥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 연쇄적으로 발생했죠. 그렇게 지금도 러시아 국가부도가 만약에 재현된다면 지난 9 8년도의 신흥국 금융위기로 같이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자 그것들도 묶어서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달러가 없다고요 라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8년 IMF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자막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위기였죠. 또,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굉장히 성급하게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기업 부채가 많았죠. 심지어 국가, 기업 부채가 뭐 100% 200%가 아니라 100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융 부실,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안고 있었죠. 왜냐하면 엄청난 기업의 부채가 파산에 이르면 그대로 금융기관에 돈을 떼이기 때문에 금융비수의 부실하고 같이 마무리했었죠. 그때는 무역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역적자였고 심지어 외채가 15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는 그 당시 3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가지고 그 당시 외채가 1500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뭐 다섯 곱배기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1998년에 IMF가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율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고금리. 자, 여기서 고금리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 고금리는 누가 시켰습니까? IMF에서 시켰죠. 왜 시켰습니까?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왜? 엄청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다. 살려둔 채로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지 못하므로 이 기업들을 그냥 빨리 죽여야 된다 해서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IMF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덕분에 기업은 줄조산됐고 또 금융기관도 파산했죠. 엄청난 실업이 생겼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2022년 금융위기는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생긴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긴축 그죠? 어 돈을 다시 이제 해소하는 긴축 금리 인상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2008년도 어, 글로벌 금융위기 다 기억하시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즉, 한국만의 금융위기 IMF가 아니라 2008년 또 오히려 대자비 정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돈을 작게 푼 거예요 엄청난 돈을 풀었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융사이클 그 지표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각국 수준들의 그 금융사이클 지표가 다 비슷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 한국의 기업 부채는 아주 양호합니다. 대기업들 보십시오. 뭐 과거에 음, IMF 때는 심지어 뭐 200% 300% 1000%를 넘는 기업 재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아주 양호한 기업 부채 자산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자 이런 기업들 자체가 대기업들은 없습니다 양호한 은행 건전성 당연히 기업이 부실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업 부채가 양호하니까 당연히 은행 건전성도 아주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1998년도 그 당시와 비교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어, 더구나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무역 흑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외환 보유도 4,600억 달러 지금 현재. 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 외, 외환 스와핑해가지고 어, 미국 돈을 스와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걸었죠. 그거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동안에 외환 보유고가 그닥 늘어나지도 않고 그닥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더구나 그때는 옛날에는 제조업만 있었지만 공장 굴뚝만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또 뮤직 방탄소년단 말할 것도 없고 첨단 핵심 산업이 굉장하게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 뭐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은 1등에서 20등 사이에 많이 사라졌고 물론 망한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난 한 2, 30년 동안 신생 기업들이 오히려 어 시총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단 혁신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도 만약 만약에 그래서 어 2022년도에 만약에 금융 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대자부 정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생긴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어,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생긴다면 한율은 물론 급등하겠죠 이것에 제가 시작할 때 아직도 달러가 없다고요? 이것하고 조금 연관해서 생각 먼저 하시고요 어, 그러나 과거에 금융위기 한국의 IMF 때는 고금리였죠 IMF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음,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에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데자뷰 된다면 저는 오히려 저금리로 가지가, 지가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긴축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수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1998년도에 우리가 IMF 때는 대기업들이 줄도산, 그 당시 재벌들이 줄도산 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뭐 도산한다면 중소기업 정도, 그나마 대기업 하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마 대기업들이 또 구조시켜 구제시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산하고 같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금융기관도 건재합니다. 금융기관이 지금 충당금을 쌓아라라는 압력을 받고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어, 금융기관은 충당금만 충당금을 쌓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충분하게 지금 금융기관은 한국의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쌓을 만한 돈이 있습니다. 근데 충당금을 쌓으면 장사할 돈이 없으니까 조금 어, 머뭇거리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어,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또 금융위 같은 게 생기면 어, 과거 imf 때가 아니라. 제한적 실업, 중소기업 도산으로 인한 제한적 실업.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많아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로 주가가 음 하락하겠죠. 또 심지어 폭락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아주 단기적으로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 보겠습니다. 2022년 지금 러시아 3월 16일 날 내일 모레네요. 3월 16일 날 지급이자 음 외환 그 부채,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거의 갚지 못할 행편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약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급불능, 거의 뭐 예고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국제신용평가사들에서는 이미 러시아의 C등급, C등급은 디폴트, 국가부도 직전 단계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금융 제재로 인해서 어, 러시아는 국제결제망 어, 스위프트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월 16일 날 지급이자를 갚고 싶고도 갚을 수가 없는 행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어, 디폴트 가능성은 걱정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 좀 기술적인 어쩔 수 없는 디폴트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 러시아에서 그래서 달러 결제가 우리는 이제 안 되니까 우리 돈, 루벌하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즉, 어, 채권 국가들에서 그걸 바뀌었습니까 지금 루벌하가 반토막 나 있는데. 음,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3월 16일 날 바로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달 정도 유예기간이 있죠. 어쨌든, 지금 2022년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금융위기, 디폴트는, 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러시아가 실질적인 디포트, 디폴트가 되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즉 공공부채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음 지금 현재 GDP의 한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한국과 그 당시에 또어 디폴트가 되었잖아요. 그때는 GDP의 135%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러시아나 그때 한국이나 엄청나게 국가부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은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 자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4,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외화,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8등 정도 합니다. 자 러시아가 6천억 달러, 그런데 한 3천억 달러를 금융 제재 때문에 실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 반토막 나 있는 거죠. 금융 제재로 인해서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상한해야 되는 이자가 1억 2천만 달러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갚을 수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 갚을 수도 있다 왜? 금융 제재하니까 우리도 못 갚겠다 오히려 루벌하러 가져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러시아는 러시아가 팔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화가 석유죠 자, 그 당시 1998년도에 석유 가격은 배를당 1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100달러, 즉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러시아 석유를 받지 않겠다, 원유를 받지 않겠다, 미국은 독자 행동을 했지만, 아직도 유럽은 건재하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결제 전산, 결제망에서 시스템에서 차단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역시도 외화유출을 스스로 내부에서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키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기술적으로 갚을 수 없는 행편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러시아 국채에 대한 투자의 선진국 비중이 그닥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국가보도 러시아의 국가 디폴트가 있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디폴트다 해외 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물류 공급이 차질이 계속 장기화되고 덕분에 때문에 물가 상승이 계속 어, 증가되고 연달아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여기에 긴축까지 되면 즉 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은 있죠. 그렇더라도 저는 그것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자보 비슷한 행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조차도 저는 가능성은 낮다. 제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열거해 놓은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전쟁장기화 물류공급차질, 물가상승 경기침체, 긴축 자, 여기에다가 정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금리를 계속 팍팍 올린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경제가 흐를 만한 길목을 확보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악재들이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로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 그쪽에 이제 한 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아직 굉장히 건재합니다. 기업들이 어, 기업들의 앞으로 12개월 동안 즉 향후 1년 동안의 이익추정치가 지난 몇달 동안 조금 떨어져 왔으면 떨어지,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스톱 계속 어, 향후 이익 추정치의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 멈춘 상태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어, 기업들의 경제 전망, 이익 전망은 좋습니다 물론 물류 공급이나 이런 차질 때문에 영향은 받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면 아까 러시아의 디폴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금융위기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항상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의 균형이 필요하죠. 자, 이것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산 부채 균형, 어,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내가 가진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자, 그래서 자산 부채 균형이 중요하고 자산 가운데서도 부동산 금융이 중요하고 이 균형적인 자산이 중요하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쏠려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덩치가 크니까 이게 뭐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금융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민첩하게 어, 그런 측면에서라도. 자산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자그 가운데 부동산 자산 균형을 보면 주의형 자산, 상업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업용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으면 만약의 경우 아주 리스크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형, 중립형, 채권형에 대한 어 적절한 비중이 필요하고 자세 번째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 방송과 달리 추가한 건데 원달러 자산 균형도 조금 필요합니다. 즉 원화 자산과 적당한 규모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그런가요? 자 아직도 달러가 없다고요라는 어, 첫 번째 시작할 때그 자막에 연결되는 건데 금융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 이것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되죠. 지금도 환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최근 자, 이것도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영향 때문이다. 자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불확실성은 저는 계속 오래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금융 제재로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서로 계속 어르렁되는것 이것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전체적인 경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강달라가 당분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사재기를 할까요?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전개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달러는 계속 오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사둔다 또 달러를 환전하려즉 사고 파는 데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사재기하는 것은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음, 그래서 달러를 사재기하는 것보다 뭐 굳이 한다면 달러보다 달러 자산을 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미국 주식에 뭐 장기 투자한다 한다든가 요즘 굉장히 싸니다 굉장히 싸니까 어, 자본주의의 장기 상승을 믿고 어, 지금 아주 싸 있는 싸져 있는 이 미국 주식에 사서 장기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목도는 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변동, 중립형 달러 자산이 있습니다. 예데뭐 매달 배당에 나오는 월 배당, 달러 ETF 포트폴리오, 채권 ETF, 국채 ETF, 또 배당주 ETF, 리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리처 ETF 이렇게 다양하게 어, 섞어 찌개로 해놓은 그래서 매달 매당을 받을 수 있는 월 매당 달러 이태포 포트폴리오 같은데 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적당하게 달러 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1998년도에 한국의 IMF 그리고 만약 지금 금융위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최근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걱정은 금융위기의 걱정과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 블러드친구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